굉장히 간단한 이런 거에 의해서 저는 운동 프로그램을 짜고 이렇게 평생 거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별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웃음> 가수 운동 시작해보겠습니다 w a n to be the best in the game invest in my name check no restraints i'm obsessed with the pain i ingest i retain assess and i change possessed by the thought i'll be free one day from society's restraints money clout and fame a disease a plague we all love to hate have to play the game have to make a name all our insecurities are on d i s is w a r with the enemy think that it was meant to be living in a time where disease is on every <웃음> 네, 여러분 첫 번째 운동은 당연히 벤치 프레스인데 좀 넓게 벌려서 스트렝스 훈련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5회 정도 들수 있는 무게로 무겁게, 최대한 무겁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회씩 3세트 진행합니다. <웃음> 아첫 번째 운동 아 벤치 프레스 끝났고요. 120kg로 다섯 개씩 3세트 했습니다. 어, 혹시나 눈치채셨을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제가 요즘에 발 포지션을 변경하고 있어요. 원래는 발을 좀 많이 앞으로 뒀었는데 요즘엔 발을 좀 뒤쪽으로 더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간 스트렝스성 훈련에서는 발 뒤쪽으로 두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는 라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로 두고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벤치프레스 자세가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어, 많이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가슴 운동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y o 두 번째 운동은 다리를 들고 하는 벤치프레스인데 어첫 번째 운동이랑 차이점을 설명드리자면 일단은 횟수가 10회 정도를 목표로 근비대 구간을 훈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잡았던 그립보다도 조금 더 좁게 잡아서 어떻게 보면 은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 느낌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다리를 들므로써 코어를 조금 더 강력하게 잡아서 가슴 근육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프레스의 보조운동으로도 할겸 근비대로도 할겸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스트렝스성 벤치프레스 3세트 이번에는 근비대성 벤치프레스 3세트 10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요가할 때 굳이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근비대 위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최대한 반동을안 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벤치 프레스 할때 여기 첫 구간에서 퉁 튕겨져 올라오는데 그거를 의식적으로 좀 컨트롤해서 정지를 하진 않지만 내가 속도를 감속을 완전 잘 시켜줘서 속도가 0이 된 채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퉁 치는 게 아니고 내가 감속 딱 시켜서 정지, 프레스, 정지 그랬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진하지 않고 바로 출발, 바로 출발, 바로 출발 이렇게 하려면 전 구간을 다 컨트롤을 잘해야 됩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능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게를 많이 하지 않아도 내가 전 구간을 다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어, 되게 잘 됩니다. 세 번째 운동은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입니다. 보셨다시피 별다른 기교는 없고요 그냥 들수 있는 무거운 무게를 열심히 들면 됩니다 빠른 템포로 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최대한 자극을 느끼면서 자극을 느낀다 아, 애매한 표현이구나 최대한 모든 구간을 다 내가 힘을 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붕! 뭐 이렇게 약간 둥! 하는 모션을 안 한다는 거죠 다 가지고 왔다가 밀고 다 가지고 왔다가 밀고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몸무게가 70kg 거든요 요거 하나 들면 제 몸무게 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들면 엄청 무겁게 느껴져요 그래도 70kg인 사람도 이렇게 80kg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계속해서 무게 늘려 나가시다 보면 언젠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파이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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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 with these 마지막 운동은 웨이티드 딥스입니다. 중량 딥스고요. 어 뭐제 오늘의 운동은 굉장히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처음에는 이렇게 플랫 벤 스프레스 했죠. 그 다음에는 인클라인 넘블 프레스 했죠. 마지막에는 딥스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방향으로 밀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방향만 미는 게 아니고 다양한 방향으로 밀기 운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단지 이제 횟수를 잘 보시면 은 내가 가장 잘하고 싶은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는 무게가 목적이기 때문에 횟수가 적고요. 나머지 운동들은 근비대를 위한 가슴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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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가슴 운동 해봤습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루틴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 가슴 운동을 해봤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운동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늘과 같이 이렇게 영상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